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사담빈한국환경 소년경기연맹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 보면 전국 학생의 26%가 제약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지만 <목소년> 이제라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서 학생들이 몸소 배우고 실천하며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의 주도하에 매우 풍성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겠습니다 자,